게임이 좀 긴데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임은 데이트라이트 비컴 휴먼. 예! 나라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 네, 게임이 시작하면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어, 어쨌든 어 나라도 버츄얼이고 여기 이제 게임 안에 나오는 그 인물들도 인공지능이잖아요?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저 뭔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약간 하이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라 이렇게 잘 공감해서 하면은 아주 굿 엔딩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휘리휘리휘리 휘리 휘리.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거죠? 저희 이건가요? 이건 뭐요? <웃음>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너 지금 안보이냐 뭐야? 아니 어느 거예요? 이거 맞죠? 아닌가? 어디? 아니 맞죠? 아 맞군요. 네. 예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아. 나 i 이 cute. I know. 네. <웃음> 네 완전. <웃음> 네 go go. 네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게임도 너무 좋고 정말 다 좋네요. 나핸드폰으 지금 새폰이 항상 기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아 예쁜이. Hi. 음 시작하기 전에 어 조정을 할게. 아 조정을 하네요. 그쵸? 어 우와 여러 나라 말이 있네요. 그치만 한국어는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어 영어, 영어 나 영어 자신 있으니까 영어? 한국어 를 내놓아라 한국어 앗!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그렇지, 한국어 자막은 켜기 크기는 보통? 크게? 크게가 낫지않아요? 크게가 나을것 같아요 또 저희 화면 모바일로 보시는분들 계실테니까 크게! 됐고 어, 엔터하면 되겠죠? 어! 어 그렇, 그렇죠 여기서 뭘 어쩌라는걸까요? 이거를 이렇게 아! 아! 아! 아! 되 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거. 아? 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어, 피디님 이거, 이 얼마나 해야 돼요? 이 정도 해요 그냥? 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웃음> 아니!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아니 이런거는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웃음>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이거, 이거, 영어. 왜냐면 저희 피드님이 이런거 신경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 배려를 해서 다 배려해서 그런거죠 땡큐 프로필 프로필 프로필 이거 근데 어떻게 어야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게어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t 게 어떻게 어떻 우리의 미래. 예! Yeah. 퓨 It's a 오. 오, 2038?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웃음> 얼마 안 남았네.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 네. 가겠습니다. 뭘까요? Oh, oh, 이, h 뭔가 되게, 뭔가 여기 oh, 반짝 oh, oh, 쪘네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임. 응. 어, 교섭가, 뭔가, 그, 조정하는, 그쵸. 교섭가? 아, 이것으로, 아, 이것으로, 이것으로 조정을 하는 모양이군요. 아! 오, 어, 걸어걸어걸어 걸어. 뒤로. 어, 뒤로도 오요 오, 여러분, 이렇게 생겼네요. 어, 네. 잘 생겼네요, 네. 잘생긴 건데 잘생긴 거 최고! 예이! 잘생긴 거 최고! 짜이해 예쁜 거 최최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잘생겼다. 얼굴을 보자구나 얼굴을 보자. 클로즈업이 안 되나? 아안 되는구나. 아니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뭐. 네.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아, 아니 어떻게어떻게 어. 아, 아니야. 아니 너무 당가오지 마. 부끄러워.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 뭐라고 할게? 플리즈. 아, 아. p 아, 무슨 일이 있나봐요 어 울어 오, 아 뭔가 아, 저분은 일단 사 i t 런 경감찾기 네 일단은 l 굴 찾는 미션이 바로 r 어졌고 t 찾기 찾기 찾기 가보 y o u 다 e 굉장히.. 목표어 마우스 조작도 당연히 되고요오 어, 어. 어. 오. 오. 오, 사랑해요 남자분 오 다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 게임에 집중해야지 얼굴을 자꾸 보고 얼굴 날아가 봐야지 나 <웃음> 아, 너무 잘생겼다 정말 <웃음> 아 좋네요 되게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분위기 좋네요 오늘 되게 아까 예쁜 언니도 나오고 예쁜 거 최고 앨런 경감과 대화하기 네 앨런 경감님은 또 어떻게 생겼으려나? 경감님! 아 이거를 이렇게? 아 근데 이 커서가 없는 건가요 원래? 커서가 원래 없어요? 커서가 없나? 아 이렇게 눌러서 오오, 아, 저기 저 자식이 뛰어내릴 것 같아. 누구지? 어, 어디 어디 가야 되지? 저기로 일단 가볼까요? 아, 마우스가 시선인 것 같고요. 가보겠습니다. 뭐 되게 어렵네요. 양손을 써야 돼요. 양손을 세상에 손이 두 개, 손이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디 갔지? 어어, 어, 어. 대화하고 싶어. 대화를 어떻게 하지? 아, 1번. 앨런경감님아 코너. 그의 이름은 코너. 너의 이름은 코너. 너 이름은 뭐 코너였어요. 와. 어, 심각하네요두답떨지 말아야겠다. <웃음> 너무 업돼 있어. 너무 잘 생겨서. 어, 각하잖아 여러분. 응. 어떡하지? 그냥 범의 이름, 일단. 이름은. i need information. 그럼요. 정보가 필요하죠. 이제 이름을 알아. 여기 남자분들 다잘 생겼네요. 좋은 게임이에요. 이하 동문입니다. 정신적 충격. 그저 충격을 받았는지 확인할게요. 잘 들어. Listen. 아하. 음. 음. 오케이. 아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군요. 이교섭가가온 이유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자, 목표입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내야겠죠? 그죠? 분석을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하는 건가? 이로 가서. 마우스로 상호작용? 아, 이거, 이렇게? 어라? 아, 아. 되게 버추얼한 게임이네요, 뭔가. 어, 자료. 총이 있었군요. 총이 없네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어, 디 됐고 그리고 아하. 어, 이것도? 아하, 이게 마우스 커서 어, 탄환이 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재구성이라고 F 자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재구성 어떻게? 어떻게? 같이 눌러야 되나? 어? 이렇 들고, 얹어서, 아, 어, 어, 이걸 해서, 이렇게 꺼내서, 빼서, 아하, 그렇군요. 어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했는데, 이게, 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지금 키를 갖고 약간 사건을 재구성해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어쨌든 범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걸 꺼내서, 총기를 꺼내 여기까지는 일단은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찾았고요. 어, 문제는 이제 이 화면을 어떻게 끄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꺼야 되지? 아?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아 분석? 분석? 분석 못 했어요? 분석 못한 건가? 아 어? 분석 못 하면 안 꺼지는 건가? 아 그렇구나.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어? 아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떡하는 거예요? <웃음> 아 이거 아니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어렵다 <웃음> 왜 잘생긴건 다 어려워 짜증나 <웃음> 아니 이거 해서! 그러니까 어? 왜 재구동 미완요나 이렇게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어? 노란색이 어디 있어? 여기서, 어? 여기서. 아, 아, 아 피님 똑똑해요. 와, 피님 도움됐어요. 와, 피님 완전 도움됐어. 오케이.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가. 뭐, 어, 깨말 무 시라니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거죠. 센스 제로 아니야 센스 제로 아니 열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재구성 날려자 나는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어어 어? 여러분 빨리 훈수 <웃음> 빨리 훈수 해세요 훈수 훈수 훈수 훈수 원추 피디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응 여기서 어떻게 거요 난 더이상 나가기 어딨어요? 아 나가기 아니 나라 머리 커서 안 보이잖아요 나라 머리 커서 안 보이잖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제 알았어 탭 나가기 네탭 나가기 네아 익혀나가고 있는거죠? 어 집이 되게 좋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일단 어, 뭐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협상을 하려면 뭐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까 아니 이게 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웃음> 이 게임 깰수 있을까? <웃음> 갑자기 아 갑자기 되게 되게 크리스마스에 이거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게 보였어요 갑자기 순간 기분 탓인가? <웃음> 한거만 한거만 아 사람이 죽어있네 그렇죠 이거를 조사를 어떻게 하더라? 아 그렇지 응 조사를 해봅시다 어허 조사가 필요하군요 피오 네 오. 사망 존 필립스 네오오네네어 어. 7시 29분에 사망 네 그렇습니다 필립스 네 나라 칫솔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그 다음에 탄에 의한 총상 어총 아까 그총 맞은 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총 맞은 거 같은데 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은 거 같고 다른 거 여기 노타나 이것도 총 맞은 거 같죠? 총을 몇발 맞았네요 총을 몇발 맞았고 지금 다른 게 조사할 게 남았다고 하는데 어느 걸까요? 조금..아? 알아? 라라라라라?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다한거 다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알아? 어? 어?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아왜 자꾸 나보고 뭐라그래요 PD님! 미워 PD님! 22일에 어차피 오지도 않으면서 아 대구성 전화해서 괴롭힌다고요? 흥. 대구성! 가겠습니다! 갑니다 알아? 어? 아니 이거 뭐지? 어?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아하 아버지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근데 손에 맞았고 아하 어네어 네. 어, 이렇게 돼서 아아아 <웃음> 어, 아, 아, 아, 단소 다시 단소 다시 노란색 알아요. 아 알아요. 아 근데 여기서 왜 안되는거지? 알아?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서 왜 재구성 미화이지난다 알거 같은데 난다 알거 같은데 굳이 구성해야되나? 얘가 안드로이드가 총쏴고 죽인거 아니에요? 어? 근데 넘어갈 수 없잖아 어차피 이건 어떡해요 비디님 어? 이거 어떠, 어떡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천재! <웃음>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됐어 탭! 오케이 똑똑해 원활한 진행 예! <웃음> 아 네! 지금 하는 게임 조사하는 게임 맞아요 미트로이드 비컴 유먼 똑똑한 네 안드로이드예요 비어그은 안드로이드 <웃음> 빌어먹은 저런 나쁜 말 에잉. 우리 호너 토너? 호너쿤 코너 끝내버려도다 물러가라고 오이거 위급한 다급한 상황인 것 같네 요 가보겠습니다 어아 <웃음> 코너 길자 코너 약간 길치 수월 <웃음> 어 코너 백스텝 어자 아,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소리 총소리 총소리 어디야 어디야 하나 더 수색해야 된다고요 어어 어따 오따? 어따 또따 가면 되는 거아니에요 아무 네. 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 유채 유채 이탈란데기 아 저기 있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멀어졌지? 되게? 어라라 어라라 어 조사할 거 되게 많네요 아 여기 조사하니라서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조사기 너무 아 당신 아 어?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조사 조라 어?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아 가지 가지 이쪽 가지 이쪽 가지 이쪽 가지 아, 똑똑해 <웃음> 알아내기 알아내기 알아내기 알아내기 어 했는데 왜 어라 어라 어왜 아니야 그냥 구하러 갈래 넘어가 넘어가고 뭐를 빨리 가고 싶은데? 안돼. 어? 왜못 가지?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어라? 어라? 어? 어?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어? 아니야! 잠깐만. 어? 왜? 아 그러니까 밖으로. 어? 어라라 커서가 어디 갔지? 낭비하지 않기 나가고 싶은데 피딩이거 어떻게 해요?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아무도 모르겠나 어떻게 잠깐만 아니 진짜 잘하려고 하는 거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고 나가고 싶은데 이거어그렇 아니... 그렇지 어됐어 됐어. 됐어 이거지 안녕 이거 안녕? 이쪽이야 왜? 왜? 어떻게 나가지? 어? 네? 아방다 수색해야 돼요? 아 진짜요? 아다 하고 나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안 해도 나가진다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빨리 싸우세요 빨리 빨리 싸우 빨리! 빨리 싸우세요! <웃음>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할수 있어요. 안 해도 수색을 하, 안 해도 할수 있는데 나도 사라지고 여기서 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요? <웃음> 사라지고 싶어! 나도! 어떻게 나가요? 방향키 가만두면 돼요? 어떻게 나가지? 어, p d 님 n t c 어요 e a n 어 closer, or 마우스 아는데. 아진 o 어쨌든 다시 아, 가보겠습니다. m o 그거나 어 어떻게 다니엘? 아 그렇군요. 물러서. 네. 그렇죠. 불량품 불인정 이게 불량품이라는 게 약간 인간같이 생각하는 그런 거인 거 같네요. 약간 <웃음> 진짜. 아 어, 일단 가겠습니다. 아유 어, 일단은 안심은 시켜야 될거 같아요. 안심. 어. 컴다운컴다운 아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왜? 어. 어,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 There's 현실적으로. Out, 응. 응. 응. 응! 응! i t 지 아니, 아니, 아니. 아기나 좀. 아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떻게 아, 일단 아기가잘 괜찮은지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나라야 오늘도 날밤파이팅제 시간에 못 와서! 미안해요. 유합니다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사생한다 게임이 살벌하는데나라가 조금 익히는 중입니다. 어때? 그렇구나. 이약간기계에서좀 예, 많이 벗어난 걸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됐는데 저기 약간 to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o 기를 싫어하는군요 일단 물러나게 해야겠죠? 자극하면 안돼 자극하지 않고 오케이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애기를 일단 빨리 구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네말 h a t c a l m d o w n 어... a 에이아이니까! 이성적으로! 아니야! 이러면 돼! 야아기 내가 빨리! 아기 아... 도시 밖으로 나가매 애...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안 돼. 이거 아기는 놔줘야 돼! 아기 놔줘야 돼! 아기 놔줘야 돼! 어떻게 되는 거지? <웃음>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코너. 나안 나올 것 같아요. 코너가 이런 일을 하는 아, 안드로이드였군요. 어... 어, 실패. 끝났네요. 일단 끝났고. <웃음> 일단 끝났고. 아 웃을 게 아닌데. <웃음> 어쨌든 순서도. 여기서 이제 루트 확인하지 못한 루트 해제 가능성. 이게 이, 이 가지가지가지를 노드라고 하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네. 확인. 머리. 음. 아, 그렇군요. 아, 이런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어디요이렇어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여기 이렇게 퍼센트 뜨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절반 이상 한거 하면 피디님이 고삼차 먹인다 그랬거든요. 일단 근데 최종으로 된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맨 처음에 84막89막 79. 근데 여기서 이제 4%가 되고 12% 되고 24% 되고 아 1% 아아 이거가 <웃음> 아, 네, 어쨌든 어쨌든 고성차는 안 먹게 된대. 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이런 현관건 아닌데. 어쨌든 어, 어, 어, 앞으로 최대한 살릴게요. 아, 이거 진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안 돼. 이제 진짜 살리자. 살리자. 게임에 집중. 집중. 1%는 진짜 아닌 것 같아. 1%는 다 아니고. 그래도 약간 1%는 제가 약간 키, 이제 키, 키셨죠? 네 뭐라고요? 하면 되겠죠? <웃음> 어떻게 하면 되겠죠? <웃음>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니까 <웃음> 어, 누가 보고 있다. 가사도우미 날아내요. 오 요리신동 예. 와와 여기 이렇게 파나봐요. 약간 약간 <웃음> 아 근데 분위기 약간 국전같은데 국제전자상관 <웃음> 여기 약간 남부터널 국전느낌 나네 되게 <웃음> 아, 거기 아저씨 잘계신지 모르겠네요 안 간지 한참 됐는데 옛날에 중고 타이틀 사러 많이 갔었거든요 요즘도 장사 잘되나 모르겠네 아, 오 되게 좋네요네 팔고있습니다 오, 오. 아 근데 오, 오. 아, 판매하는 판매원도 안드로이드예요 지금 와. 역시. 와, 다들 존대요 <웃음> 좋다. 존대. 어여 어. <웃음> 어. 어. 뭔가 일이 있었어. <웃음> 아, 사건이 있었나. 아. 지금 이제 이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도 안드로이드 시점이겠죠? 어떤 안드로이드인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이시점 n d r 너무 신기한 게임 o 어. i 이름은 카라 오, 오. 오 카라 o i d a n a n d 로 i d a a 라 r 야, 엄청나군요. 엄청나요. 어, 되게 약간 근데 한국 같은 느낌이 중간중간 살짝 드는데 기분 탓이겠죠? 와, 와, 약간 진짜 미래 사회 딱 그리라고 하면 저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위에 이렇게 막슝 이런 거막 날라다니고 드로운 막뭐 멋지군요. 아주 좋습니다. 와, 어마어마. 오 어쨌든 지금 안드로이드를 아까 차에 치어서 수리를 해서 카라를 데려가고 있군요. 네, 카라를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응. 네네. 오, 프닝이 되게 멋있네요. 약간 넷플릭스 같은 느낌. 오호호, 영화 같죠, 그쵸 어, <웃음> 되게, 어, 와, 아 그러니까요. 나라 지금 토끼 PD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나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어, 나라 되게, 나라 되게 뇌세적인 표정으로 되어버렸다. <웃음> 아, 오분닝 되게 멋있네요. 어, 아, 카라, AS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멋지군요. 2018년 11월 5일, 시간이 좀 지났네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게임 하니까 멈춰버렸네요. 영향이 있으려나? 구구들이다! 구구들. 2018년에도 구구들이 있다니. 구구들의 생명력. 어, 또 다른 안드로이드군요. 오, 네. 어, 멋있네요. 어,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벨린이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네 심부름을 가고 있는가 보네요 벨린이 페인트 상점은 어디일까요? 어? 어디지? 저 앞이군요 어허허 그렇군요 아하 오케오케 좋습니다 어? 아기를 돌봐주는 안드로이드도있고요 엄청 지금 가고있습니다 그쵸 어, 그쵸? 뽀짝뽀짝! 라고 있어요 뽀짝뽀짝! 심부름! 심부름! 심부름! 부릉 부릉 심부름 어, 어디일까요? GPS! 앞이군요. 저기 앞인가봐요. 오 좋네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랑 안드로이드가 함께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오 어, 방금 어깨빵 하려고 그랬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네요. 네. 아 달아나갔습니다. 오저 어, 앞이네요. 네. 어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리도 없잖아요. 나라가 예전에 첫방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스튜디오 잘못 찾아가가지고 되게 큰일을 뻔했었거든요 택시타고 막 왔었는데 그때 이런 기능이 있었더라면 첫방 때 아주 안전하게 왔을텐데 네! 여기인거 같죠? 컬러! 센스! 네 여기인거 같습니다 벨린이 가게에 도착함! 열기! 열기? 뭐라아 마우스! 하아.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아버렸다! 이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네.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벨린이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뭐라 이건 뭐지? 중간 건가? 근데 저 노란 걸 어떻게 열어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인가? 접, 접수하기? 어라? 이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그습니다 네, 들고 어,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가보면 되겠죠?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하네요. 문을 열고 나가자. 오케이! 열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예, 좋아요. 그러면 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는데 는면 어딨지? 다음 키를 사용해서 카메라 전환? 컨트롤! 아, 야, 여러분! 우와 신기해! 어 아니야 다시 가도 살게 없는 걸살게 없어 어디지 버스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가보자 건이로 보죠 뭐아 이쪽 있지 않다고 <웃음> 알았어 어 되게 단호하네 단호하네 단호하네 이쪽이야 아 그렇지 이쪽이네 알아 어, 가겠습니다 오 신기해요 네 실시간 맞습니다 네 이런 거 7시간 만나 처음 이런 거에서내 네, 이런 거 저도 처음이에요. 저랑 같으시네요. 가고 있습니다! 수정 교장이 어디일까요? 아 저기구나! 오케이! 걸어갈게요. 가고 있습니다. 가을인가 봐요. 아까 11월이라고 했었나? 어쨌든 앞에 뭐가 시위를 하고 있고요. 어, 저기, 저기를 저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 이쪽인가 봐요. 방해하고 어. 음, 싶지 않은데 약간 좀 어, 뒤로 어 아, 뒤로 가다 걸렸네요. <웃음> 어? 아아아 mm? 어. Hey 이 자리에 빼앗았다가어안 돼! 어어나이 일어나. 일어나. 이 일어나. 이일어 일어나. 일어나. 이 일어나. 아, 이 일어나. 이놈이이렇게이렇게수동이라고 이놈의 이 심하시네! 나 이놈의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teach this b g o Let's go. Let's go. Let's go. 부름어디더라아 저기 안그로이.. 어! 아저씨! 아저씨! 와, 미래사회도 똑같네요. 버스는 탈려고 하면 가요. 너무해.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네네네네. 좋아요. 버스 왔습니다! 먼저 주세요 들어가기. 어? 들어가기. 삐비아 교통카드는 없군요. 그냥 타면 되는 거구나. 요즘에 그 지하철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여기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군요 저때쯤에는 깨끗한 공기가 되었나보죠? 음, 좋아요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음. 심부름을 아, 마치고 아 마친 건 아니죠? 이제 집까지 가야죠 안전하게! 아까 페인트를 샀었던가요? 어, 페인트를 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페인트를 쓰는.. 어, 색조 어, 마크스가 버스를 탐! 네, 그렇죠! 이거 차온것 같은데? 탭! 탭, 마크스가 버스를 탐 탭! 그죠 어! 아, 그죠 어! 이건 뭐, 결말이 뭐 없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패스! 패스! 어? 괴롭힘? 이거는 엔딩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 없는데? 없네? 없어요! <웃음> 어라! 아! 어! 아 떼었다! 아니요! 아이 정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이걸 갖고 고삼타를! 고상탈을... 아이 뭐 이거 뭐야 갑자기? 어 뭐예요 이거? 사망? 아 사망 사망도 있구나! 아 이벤트 이벤트 안 괴롭힐 수도 있나? 도망갈 수 있는 거였나? 도망갔어야 됐나? 난 어... 어떻게든 괴롭힘 당할 것 같았는데 아 이거 한 잔씩 정립되는 거예요?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요? 소주잔? 같은 거요? 아니 한 숟갈? 한 숟갈? 뭐요? <웃음> 뭐요? 근데 약간 약간 어, 스타벅스라는 걸 잠깐 본것 같은데 아니겠죠? 음. 어쨌든 아네 다시 어, 여기는 약간 어둑어둑한 동네군요 아 카라! 카라 맞죠 카라 네, 다시 카라 이게 주인공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아까 그 잘생긴 이제 그 이름 뭐더라? 코너! 코너 그 다음에 카라 아까 그 막 이렇게 맞았던 그 안드로이드 어, 되게 분위기 있게 생겼어요. 영화배우 같은 카라 여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열기 열기 네. 우흠. 카라 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흔드로의 네. 카메라 전환 토드와 합류하기 저 아저씨가 토드인가 보죠? 아무냥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어 저기 근데 뭐가 휴는 뭐예요? 큐는 뭐지? 볼수있나아 아닌가? 봤나? 아니. 가요. 간다고 아니 아니 갈게요. 갈 거야. 갈게 갈게. 갈게. 아 되게 어 네. 응. 네, 들어왔습니다. 문닫고요 so 응. 어. You do the housework, the washing, you cook the meals, and you take care of it. 하. 오왜했어요 아저씨. a 리스 엘리스 i 이집 a 님이군 e 음그렇군 e 그렇군요 e 리스오 c 리스딸 i 가봐요 e a Alice! a 딸, 앨리스 표정도 고닥 좋지가 않구 음, 할게 되게 많네요 쓰레기도 모아야 되고 쓰레기도 모아야 되고 할게 엄청 많네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모아야 돼요 쓰레기, 아저씨! 쓰레기! <웃음> 아 이런거 하면 안돼 <웃음> 어, 쓰레기가 어딨지? 깨끗한 것 같은데요. 의외로 아닌가? 아 여기 더럽구나. 여기 쓰레기. 어, 맥주를 <놀람> 드시는군요. <놀람> 피자, 맥주, 맥주. 아 콜라일 수도 있겠네요. 응? 콜라일 수도 <놀람> 있어. 피자. 그렇 오늘 저녁은 피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놀람> 피자. 어 엘리스 어, 왜 저러고 있지? 엘리스 왜 그래?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우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되게 진짜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이 아이한테 하하 오호 이게 뭐아 나라가 잘못눌렀네. 아니구나. 어어어 아, 아,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아 이건 쓰레기 아닌가? 쓰레기 아닌가? 쓰레긴 줄었는데 아닌가? 쓰는 건가? 어다쓰레기같지아되게 <웃음> 다 쓰레기 같은데? 아닌가? 다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응아 어. 그치 이거 모기아 그치 이거는 쓰레기 이건 쓰레기 이건 쓰레기 피자 좋아하시나봐요 피자 피자 맛있죠? 나는 몇번 얘기했지만 포테이토 피자 좋아요 포테이토 피자 포테이토? 언제 포테이토 피자 먹방 하면 참 좋을텐데 어? 지 깨끗한데? 아 여기 뭐라 아 이거 아니고 아아 어. 아라라라라 아 아니 왜왜왜아 그렇지 아하 오케이 어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게 아 됐습니다 우와 빠르게 집안일을 끝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갈게요 쓰레기 버리러 출발! 쓰레기 버리러 이쪽 아닌가? 아 길거리로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 쓰레기 무서운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아니고요. 아 어,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열지? 봉투를 잡고 있는데? 어아 아, 봉투를 놓고 열면 되는구나. 됐습니다. 어, 집으로 가면 되겠죠? 집으로 가면 되겠죠? 아닌가? 뭐 다른 게할게 있나? 할게 있나?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나? 어, 좀갈수 어, 있나봐요 아 돌아가야 돼요? 아안 되는구나 <웃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집에 가야 되는구나 아 되게 버스 같은 거탈수 없구나 어.. 그렇구나 착하네요 착하라 착해요 어떻게든 집으로 네 집으로 다시 일을 끝내고 아, 벌써 나가면 안돼요? 아 나중에 나가요? <웃음> 아 나중에 나가는건가? 토드에게 보고하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일정 청소 다했어요 음, 아저씨가 음. 말뻔새가 좋지 않군요 말버릇이 안좋은 아저씨인거 같아요 약간 왜 저러지? 어, 이거 뭔가 있나? 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네. 그런 게 있는데, 어, 아 뭐, 어, 네. 아니? 어? 아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이, 어찌, 오, 이 층으로 이제 청소를 하러 왔고요. 어? 여게 어, 잠자리 정돈하기, 지속난거, 여기 방 환기하기. 어, 일단 청소를 하려면. 잠깐만, 저거 뭐지? 켜기, 켜기가 뭘까요? 뭐지? 뭘 켜는거지? 아! TV! 다음! 이거 재밌겠네. 아 이거 틀어놓고 청소합시다. 아닌가? 딴거 봐야되나? 아 딴거 봐야되나봐요. 채널 선택권이 없네. 오오오. 그렇군요. 오오오. 갑자기? 다음. 어... 어 이런게 나중에 중요할까요? 어...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끄겠습니다. 네. 잠깐 월급루팡을 하고 잠깐 월급루팡을 하고 정리하기! 네. 잠자리 정리를 해주고 난다 고래와고래와 게임데스. 네. 네 잠자리 정리를.. 어 깨끗하게! 잘했군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는 어딨지? 깨끗한 거 같은.. 아 여기 지저분한 거라고요? 이게 지저분하다고? 라라라라라라, 저건뭘까요 어? 어어? 오!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야? 뭐지? 뭐야, 오빠, 나는 왜 몰라? <웃음> 시프트. 이야. 문 열었어요. 환기까지 했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치운 것 같은데, 이만하면 방 되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되게 깨끗한데? 나랑 방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아닌가? 더럽다고요? 이게 더럽다고요? 이게 왜 더럽지? 깨끗한데? 형, 어디 갔지? 어? 아닌가? t 러 r o n g Torongo is so. t l o k tambang in h a v o k a 스포츠, 모든 운동. 어 안드로이드. 오, 오, 어, 끝. 잠깐 놀았고요. 그리고 가볼게요. 여기는 청소 다한것 같죠? 깨끗한데? 여기 가볼게요. 여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여기다. 휴, 음. 아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했고 기분이 나빴나봐요.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화장실 기분이 안 좋았나? 그리고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방이 있으니까 여기는..여긴 아닌가? 여기는 들어갈 수 없나? 아 여기 들어갈 수있군 욕실 청소! 용품정리 저런 정리하기 정리하기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기 와우, 음 응, 정리할 게 많네요. 2주 동안 아마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하니까 어 그래서 청소할 게 많이 밀려 있는 모양이에요. 걸레질을 해야 하니까 저로 가겠습니다. 쓱싹 쓱싹 우 S 어어아 이거 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이런 아니 이런 이런 미래지향적인 게임에 연타 플레이라니 문화 충격, 됐습니다. 여기 다 했고요. 어, 청소하는 게임 같아요 되게 <웃음> 오늘 정도 했고, 오케이, 됐습니다. 어, 이제 어, 여기 왠지 애기방? 우리 베이비? 우리 베이비! 아, 우리 베이비가 나라 너무 안 좋아하네요. 네. 어.. 친해지고 싶은데? 이분이면 되게 괜찮지? 아 어, 근데 너무.. 제 그냥 잘 모르지만 되게 정감 가는 아이인 것 같아요 뭔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음. 계속 많이 보고 있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어. 그리고 방황기하기 오케이 저기 창문을 열어야겠죠? 창문은 시프트를 누르고 그렇죠 오케이 음. 어? 어 뭔가가 해제됐어요 오!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해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 이제 할 일이 다 있으니까 엘리스랑 노닥거리 시간 엘리스랑 노닥거리러 가겠습니다 엘리스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건가? 엘리스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나마 이 집에서 괜찮은 사람은 얘밖에 없는 느낌이니까요 안 되나? 어라? 없나? 말하고 싶지 않은건가? 뭐 없을까요? 어 뭐가 있고 없나? 키워로 눌렀는데 본 봤는데 앨리스가 말하기 싫은걸까요? 음. 보기 앨리스 인 원더랜드 오 앨리스 이름이 같네요 Of course 어 뭔가 위로, 호감도? 약간 그런건가? 날봐 앨리스! 날 봐! 날 봐봐 날! 관심 좀! 안 주네요. 슬프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야 관심 끌수 있지? 얼쩡거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좀 친해지고 싶은데? 탐색!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응 그리고 어 저기 위에 뭐가 있군요. 볼까요? 친해질 만한 뭔가가 어? 아, 어, 깜짝이야 헉, 음료수 마실 뿐인데 어, 됐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리다 다시. 우리 얘기 좀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 나쁜 시다 나쁜 앨리스 방에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아직 아닌가? 아니 너무 다가가는 것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받고 그림 받고 일단은 아니 다 했나? 필수 없나? 토드 방아 토드 방아 하기 싫은데 하러 가겠습니다. 토드 방 왠지 안 깨끗할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해야겠죠? 할수없죠 뭐. 여기 했나? 해야나 했나? 안 했나? 죠디해야 했나? 되지? 여기 해야되나 여기 했죠 아, 아 정리하해야까왜이 하나 해야구나 음. 아, 렇게죠 이렇게 해해줄게 정리하기. 정리하기, 정리하기. 어이이게니이 정도는 뭐 별로 이럽지도 않은데. 응. 네, 됐습니다. 다음 것 같은 느낌. 지저보한필수 어, 없는 토드방? 할게더 있나? 토드방? 깨끗한데? 이게 토드방인가? 어, 아저씨 되게 감각적인. 어, 야구에 보계시는군요 하우, 윽데. 아, 뭔가 좀, 어, 힘든 일이 있으셨나보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 뭔가 열렸고요. <목소리> 도움이 될 만한 짓을 했대요. 도움이 될 만한.. 거 아, 정리하기! 어? 뭘 정리한다는 거지? 깨끗한데? 깨끗한데.. 아, 정리하기! 아! 아! 아! 데코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데코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리고! 음... 아, 지저분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뭐지? 좀 돌아봐야겠네요. 뭐같이 접근하지? 깨끗한데? 깨끗한데? 깨끗한데? 아, 아하. 아, 이 정도쯤이야. 데코지, 데코, 갬성. 갬성! 갬성이지. 저 정도 술병 갬성이지. <웃음> 갬성, 갬성. 아, 됐다! 아니야. 어, 아니야, 아 너무 흥분해 가지고. 엘리스! 나일다 했어. 나일다 했어. 나 잘했지. 더 잘했지.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나 Look at me. 어, 친근하게. 친근하게. m a y b 아, 좋아하는 건 뭐야? 알려줘. 응. 응, 응, 알려줘, 알려줘.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 너무 뭔가 좋다. 너 말수가 적구나. 말 수가 적구나. 잡아도 돼. 괜찮아. 어, 엄마에게 왠지 물어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오그렇군요 카라. 어. Nice. 엘리스 리스? 왜왜 왜? 어어 왜, 왜? 어? 어? 뭐 뭐지 뭐지 뭐지? 리스가 뭐에준거 같은 도망간다 도망간 건가? 어 열쇠. 뭔가 음 응. 약간 도움을 요청하는 걸일까요 뭘까요? 쓸 일이 있겠죠. 토드에게 가야겠어요. 토드한테. 뭣또 시킬 게 없나? 뭐떴다고요 어? 라라라 뭐가? 뭐가? 뭐가? 아! 뭐예요! 피디님이 나라 낚았어요! 강태공이시네 강태공이시네 웃음면 <웃으면> 나예요? <웃음> 예! 내려갑니다! 할래 다했어 할래 다했어 할래 다했어 할래 다했어할다했어 What 리 uh, this... uh, this... 어, i 어, 한장 뛰어놀텐데 I n 집에 있군요. t h i 어? well, <목소리> job, <목소리> 뭐야? 갑자기 당이 소개? <자기소개? 목소리> 가쁜 자기이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저 되게 안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어떻게 근데 저 아빠가 힘들다고 해도 앨리스가 너무 저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저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 o v e y 어 u I 어 o v e you. I love 게 착실하게. o v e y 실하게 잘했다 나라. 1층에선 안했지만 2층은 잘했다. 굿!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어? 어? 뭐지? 뭐, 뭐지? 저기? 고집 음. 아이 근데 이거는... 아, 나 엘리스... 엘리스랑 친해지고 싶... 저 당연히 AI라도. 어떻게 저 아이를 보고 친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뭐요? 아 네. <웃음> 뭐요? <웃음> 아 네? 네? 뭐요? 뭐요? 아 98% 아. 아 네. 어쨌든 뭐아아 아, 근데 그럼 뭐 여기서 에리스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요 이런거는. 이런거는 아니요. 이거 아니요. 안할거예요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비디님. B님. 비디님처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먹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11월 5일? 11월 5일? 안돼요. 근데 앨리스가 나오는 부분은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게 할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 너무 마음이 좀 짠하다 그래야 되나? 보기만 해도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 심부름! 심부름! 왔습니다! 심부름 갔다 왔어요! 물품을 어디다가 내려놔야 하는 거지? 아 저기다가? 저기다가? 저기다 놓으면 되는 걸까요? 물품을... 쇼잇 내려놓았구요 네, 됐습니다 어 됐어요 할거 다했고 아 여기는 또 아까랑 집이 되게 다르군요 되게 달라요 좀 분해나는 있는집 응. 있는집 있는집 있는 집. 교양이 넘치는집 와우 금일까요? 금일까요? 그림이 일단 되게 많구요 약간, 약간 페인트도 그 사실 페인트가 아니라 물감인걸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뭔가 아티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책도 되게 많구요 후 후후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드로이드인데 옷이 그냥 사람옷 같은 걸 입었네요 그쵸? 사람같은거를 입고있어요 약간 다른 느낌의 안드로이드 같기도 하고요 아 나갈 수 없군요 나갈 수는 없고 어 기린이 있네 기린이 있어요 기린이 칼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기린! 안녕? 기린 기린이 있는 집 기린이 있는 집 어디로 가야되지? 어? 어? 어? 어라? 어? 어떻게 세상 이런 일이 피즈님 나가시자마자 이런 일이? 아, 어? 여정님, 여정님. 딱딱 딱 지금 요정님 전화 받으러 잠깐 나가셨거든요. 딱 나가셨는데 딱 이렇게 됐어. 요정님, 요정님, 요정님, 요정님, 요정님. 요정님. 어떻게요? 이거 이거 되어 있는 건가? 로드가 되어 있나?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요. 너무 다행이네. 아, 진짜! 오, 오, 너무 다행이야. 어때? 아, 네. 무일 없어, 었요 요정님 e 정 o u d 정 n 잠깐 바쁘셔가지고 전화 n t mean. And you don't mean, Santa. Papa, you don't 공룡. 아까 기린이 있었어. 오, 어, 공룡뼈. 칼이 어딨지? 칼이 어디 있을까요? 칼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지? 어디지? 어디 어, 이리 가야 하는 건가? 그냥 아닌 것 같죠. 아까 기린이 여기고. 기린에게 물어볼까요? 기린 얘기할 수 있나? 뭔가 기린. <웃음> 근데 이거 나라 웃긴 거예요? 약간 나라, 약간 이런 그림 좋아해요. 약간 <웃음> 아 너무 은근해, 은근한 눈빛. 좋은데 아, 재밌는 게임. 칼이 어디갔죠? 칼이 어디죠? 있저 약간 박물관 같기도 하고요. 칼이 어디 있을까요? 2층이 아닌가? 아 저기 문이 있네요. 저로 갈수 있을까요? 아 자동문! 자동문! 같은 커튼 기 커튼을 걷어 볼게요. 아침입니다. 아, 이분이 아, 카라 도0시 침대에서 보내기 좋은 날씨래요. 음. 침대 좋죠. 침대 최고. 어, 약을 드려요. 아좀 어디가 편찮으신 어, 것 네, 같죠? 그쵸? 약이 어디 있을까요? 약을 아저씨, 약이 아저씨가 아프신 것 같은데 약이 어디 있을까요? 아저씨, 약 어디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컨트롤. 아저씨? 아저씨 약 어디 놔뒀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 있구나. <웃음> 아, 아저씨! 먹어요. 아, 먹는 거 아니구나. 맞아요, 이거. 아저씨, 맞으세요. 어! 아저씨! 아저씨 말안 들으... 아저씨, 말잘 들으세요. 어, 많이 편찮으신가봐요. 어. 주사! 따끔 네. 어. 아저씨는 네이번은 어쨌든 휴먼 휴만, 휴먼 휴만, 휴먼이고 요 친구는 안드로이드 음. 어? 옷이, 옷이 아 아까 맞아서 옷이 좀 상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군요 원래 저렇게 훌렁훌렁한옷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원래는 다 잠궈져있었나? 음, 음. 이 아저씨는 칼 아저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좋은 아저씨네요. 어. 아침에 씻어야죠. 응. 아 저기 좀 빈티지처럼 됐구나 옷이. 아저씨를 들어서 공주님 안기! 아저씨 공주님 안기 해서 욕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벼우신가봐요.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집이 좋네요. 어허. 오 고양이. 동물 이런 거 되게 많네요. 맹. 슈.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다 씻은 거아다 씻었군요 벌써. 어, 아, 아저씨를 깨끗하게 예쁘게 해드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 아 식탁이면 저긴가? 예, 이거 예. 아닌가요? 아 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구나 아 저거 식탁 아니구나 저거 테이블이구나 아, 아 저기서 밥 드시는 줄 알았죠? 여기밥 아니에요? 아저씨! 아, <웃음> 아니 이게 집이 이렇게 큰데! 집이 이렇게 큰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몸통똥 박치기! 아저씨! 언니에요? 아저씨 어디로 가? 아저씨? 아저씨! 아 옆으로! 아일어 나가는 거구나 아하 그렇구나 베이 네. 어? 이쪽인가? 아 이쪽이다 아저씨 가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고! 아 이런게 있구나 아왔다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어떻게 내려가나 했어요 약간 이렇게 카트라이더처럼 가는 건줄 알았어 약간 아니구나 오 아저씨 완전 빨라 완전 빨리 가나 아저씨 예이 층것도 내려갑니다 오 빠르네요 빠르네요 좋네요 어떡하지 어, 어, 아 잡고 다시 잡고 어, 계단 저렇게 내려가는 거군요 오케이 고 식탁으로 고우! 고우! 어디 어디로 가야되지? 밥이 어딨지? 밥이 어디야? 어딘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저씨. 배고프시죠? 여길거예요 아마. 아 좋네요. 좋네요! 아 그쵸. 저도 굉장히 시장해요. 이 베이컨에그? 어 맛있겠네요. 식탁이 어디지? 뒤로? 뒤로 가도 되잖아 아저씨 어디로 오시려나?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디 앉고 싶으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아니 어디로 앉아야돼? 어디 앉아야돼? 아저씨?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저씨 여기 아저씨 여기 네 아저씨 앉혀들었고요 아침 식사는 어디 있을까요? 아침 식사는 아침 식사하는 로봇이 따로 없나? 얘가 다 해야되나? 왜?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어디있지 밥? 밥! 아 저기 저기 문에 있나? 오. 밥! 밥! 밥! 밥! 냉장고! 냉장고! 원래 먹는 건다 냉장고 뭐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먹는 건 냉장고. 이거 냉장고 아닌가? 아니요? 아니에요? 냉장고 아니에요? 어? 어라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고요? 아, 여기? 이건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왜? 왜 냉장고에 없고 여기 있지? 어, 디트라이트 비컴 퓨어 나이스. 예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게임. 핸섬 게임. 고. 가자. 아저씨, 배고프시니까 얼른, 얼른. 얼른, 얼른, 얼른. 아저씨. 아저씨. 아저아저송아저 아 아저씨, 아저야 아저씨, 아저씨, 아네씨세요 베이컨 씨아저아마커아이 친구 이름은 마커스네요 음 오우 커피일까요? 네 오호 상했겠다라니요 <웃음> 아닐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상한 걸 드시니까 <웃음> 아닐 겁니다 오우 식사 흐음 흐음 옆에 지키고 있군요 아저씨가 불편하실까봐 오 굉장히 일 다행히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알아서 해야 돼요 이야 엄청나군요 나라는 기린을 가까이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린 와 엄청 커요 기린 짱커 기린 우와 더 가까이서 볼수 있나 아, 아. 손님. 갑자기 만씨 기린 기린이 이제 보러 왔는데 갈끼 어 저기 지구공도 있다. 오 우와, 우와 돌리기 오 기린 기린 진짜 크네요. 기린 와우 기린 실제로도 저만 할까요? 기린 멋있다 기린. 아라 오늘 옷 약간 기린 같지 않나요? 기린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어디가? 어디가? 자유의야 뭐야? 일로 일로 이걸 봐봐 이거 오 책! 책이 있군요 오, 뭔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쵸? 기린 같죠? 기린! 기린! 기린! 와아 아, 여기 책이 여러 권 있네요 뭘 볼까요? 플라톤 익스피어 키츠의 손가? 철학! 진 플라톤 플라톤 보겠습니다. 뭔가 뭔가 비범한 거. 비범한 거. 플라톤. 어, 아저씨. 출동 플라톤을 보고 있어요. 오, 국가론. So what think? 오. I q u like 오. It asks the 오. 완전 똑똑해요 마커스. 아, 약간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칼아저씨는 그렇죠. 멋있다. d e 그 혼돈과 카오스의 히말리 주인공 재질의 느낌이네요. 저 눈빛은. 그쵸? 약간 번뇌하는 그런 주인공 재질이네. 관상을 보아하니. 작업실로 데려가기. 아저씨를 데려가야 되죠. 아저씨를 잡고. 잡았다. 아저씨 잡고. 잡았다 잡았다. 아이놈 하면 안 돼. 아저씨를 작업실로. 아저씨는 무슨 작업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 아. 그림을 그리시는. 보자, 보자. 오호오, 그렇군요. 오우. 우와! 오 저거 재미있겠다! 우와! 여러분 저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시트 제거하기? 시트 어떻게 제거하지? 어, 앞에 가서? 끼면 되나? 주춤 주춤. 아, 이렇게 걷어드릴게요. 짜자자짱짱짱짱짱. 뭘 그리시는 거지? 아, 뭔가 얼굴 같은 느낌이네요. 작업시 청소를 해야 하네요. 청소가 주된, 어, 임무군요. 보통 이 아이들의 주된 임무는 청소입니다. 아, 아까 사온 거. 야. 약간 근데 저 물감. 너무 비슷한 생긴 것 같은데 같은 회사라던가? 약간 소니 베가스랑 너무 포장이 똑같은 느낌이 약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정리 음, 여기는 그래도 깨끗하네요 정리할 게더 있나? 어, 여기 뭔가 뭐볼 것이 있습니다 그림 뭘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오, 여기 치우기. 치울 거 맞네요. 근데 이런 거막 원래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막 손대는 거 싫어하지 않으시나? 모르겠네요. 응. 정리정도. 역시 정리 잘하는 AI.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꼼꼼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나? 아, 아니다. 딱 걸렸다. 아저씨 화났나? 아니겠죠? 이 아저씨 좀 착한 아저씨 같아요. 어, 뭘 그린 거죠?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닌가좀 그리신 건가? So, 어. 어, 어. 이거 어. 무슨 어찌고좀좀좀전좀 좀, 좀, 좀 별로예요. 좀좀 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어. j 그림은 이제 남은 여생의 그림을 그리는 걸 낙으로 삼는 그런 분이시군요. 음. 오! Oh. 뭘 그리지? 기린 그릴 수 있나? 오, 뭔가 그릴. 와! 와, 아저씨가 파레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마커스는 자유예요. 뭐하지? 뭐 뭘, 뭘 하지? 뭘 그리지? 조각상? 책상? 아저씨 그릴 수 있나? 시턴 변경? 안 되나? 그릴 게 없는데? 봐라, 봐라. 이거두개 중에 하나 무조건 그려야 되나? 아, 이런 거 그리고 싶다 상상화 같은 거안 되나? 상상화는 안 되는 건가? 그려야겠네. 숙사. 열심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니. 한세 번만 해. 그 어쨌든 와와 와! 나도 몰랐던 재는오와 오. 되게 잘 그렸네요 나라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네! 나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나랑 그림 좀 그리는 편이니까 또 오오. 이번에야말로 상상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군요 재능을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어? 더큰거 같았어 <웃음> 와, 와. 뭐 그리지? 뭐 그리 눈 감고 아, 눈 감으면 자막을 볼수 없잖아. 뭘 그리지? 뭘 그리지? 눈 n t k 어요 w h 존재하지 않는...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o 뭘그 o do it. I don't 아, n 내가 정해야지 참. 맞아. 안드로이드 인간성 정체성? 공가 비범한 정체성 비범한 어? 뭐야 서버에요? 뭐 계속 그러라 그래? 분노 위안 공감 분노 불타오르는 분노 아 이따 그려야 돼요 아. 비범한 나의 분노 분노 패디님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 분노 야, 이 나의 이 호전적인 붓질! 이 필링! 고3차에 대한 분노! 토에 대 분노 풀출! 좋아. 이것이 고3차다. 이것이, 아뭐 뭐야, 뭐야 아내 그림 못봤네 내 그림, 못 봤네. 내 그림 못아 피디님 있다며 피디님이 어우 저, 고성차에 대 분노 저기 있네 아 저, 저런 맛이라고요 진짜 어 누구지? 아딱 봐도 안드로이드 아닌 것 같죠 뭔가 약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휴머비잉 여기는 휴머비잉 머먹이야 머글 여긴 먹으리고 저기는 안드로이드 어. w h a 없어지던데요. 맞아요. 그건 공감이 되긴 하는데. 훅 없어지긴 <웃음> 하죠. No, <웃음> <웃음> <웃음> 어... 말을 안 듣는 아드님을 두셨네요. 카라저씨 <웃음> 뭔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To take care of your uh, plastic toy here than your own son, w s o h u h You never loved me, dad. 저를 한번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삐님 매모장으로 극딜 넣고 계세요. 딜러요 딜러 아주. 딜러에요 딜러.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듣네요. 칼 아저씨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불효자! That's right. He's 불효자. 화가. 되다 쓰려나 가용. 탭. 오. 어! 이 고상차에 대한 분노. 이정도의 분노는 진짜 3%밖에 없어. 이상 아, 다 희망에서 건데 개 지금 희망이 뭐가 있어? 지금 다음제 고상차 먹게 생겼는데. 이, 지금 희망이 없어. 지금 무슨 희망이 있어 여기에? 여기 희망 절망뿐이야, 온통. 찍찍하고 먹먹한 절망이 가득하구만. 어쨌든 3%. 어, 어, 아, 이런 것들을 보통은 선택을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아, 보통 따로, 다른... 아, 정체성, 인간성, 어,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네. 어쨌든, 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범, 약간 비범한 선택을 했군요. 좋아요. 오. 뒷골목 스멜, 짐미스바, 짐미스바 누구지? 어이이동전은 코너 예, 왼쪽 코너, 갓 코너 보시라 집중 들어가기 갓 코너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 앤더슨 경이 찾겠습니다. 엔더슨, 형이, 진지하게. 스캔? 어딨지? 후, 후. 누구야? 당신? You? 엔더슨. 엔더슨의난 이걸 누르고 해야 되나? 아니잖아. 얼굴을 스캔하기. 어? 어 이건 아니야. 엔지 엔더슨의 관상이 아니에요. 좀더 가봅시다. 저기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 사람인가? 동기와 이 사람 누구지? 크리스토퍼 그레이 음주운전 뭐지 아니네요 나쁜 사람이었네 아저씨 혹시 앤더슨 아리오 앤더슨 아리오 앤더슨 지미 아 개인 사업가 어네어대 대게 약간 그 약간 사업자 등록증에서 보던 그런 말들 그죠 이분은 에드워드 뎁시 뎁시 뎁시 아 95년생이네요 95년생 와어95 아, 저희 스태프 대감정 놀랐어 95년생이네요 이분 어 깜짝 놀랐네 어네이게해 드려 어네어 깜짝 나라이한 큐아 뭐야 오 얼마나 멀다 인큐 그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이분은 8 7 년생이신데 너무 신기하네요. 방금 95? 9 5라고 음, <웃음> 알겠습니다. 어, 면이앞면이 가까이 다가가야겠요 가까이. 어, 잠깐 지나간 아저씨! 설마 지나간 아저씨. 엔더슨? 되게 어, 되게 각도가 절묘하네. 엔더슨? 아, 김요한 씨. 99년생 이시네요 어네 99년생 요한 씨 많이 보시고 오래 사세요 네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수상하죠? 수상해 수상해 확실히 수상해 헨크 <웃음> 앤더슨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변장을 하신 건가? 85년생 9월 6일 어. 나이대가 천차만별이네요 되게 신기하네. 찾았어요. 찾았고 대화하기 일반 등 뒤에서. 파면 아. 생님은 나라보다 어리네요. <웃음> 아 그죠? 나라 몇 살이었더라? 아, 마마마 아, 응. 네. 네. 네. 뭐라고 했지? 오. 근데 코너는 진짜 말투도 조금 더 안드로이드 느낌이 많이 나요. 아까 마커스랑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마커스는 옷도 약간 그플렁플렁한 프리스타일 느낌인데 코너는 조금 더 그쵸, 스탠다드한 협박한다. 비즈니스. 어, 싫어한다. <웃음> 모라이크 해주시겠죠? 아, 해주시겠죠? 안 해요? 나도 몰라. 이해한다 갑자기. 안 되겠다 협박해서 안 되면 이해줘야죠. 해 응, 갑시다. 같이 갑시다. 고거 딱 막장 하고 갑시다. 가좀 가자 좀좀좀좀좀좀 가자 좀. <웃음> <웃음> 막장하고 내가 가자고 했지! duty, Lieutenant. And the cost of preparedness. 여기 가게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멕시코 요리 파이게 생긴 가게. 좋아. 멕시코 요리 먹고 싶네. 아, 나 타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먹은 지좀 오래됐는데 아까 그 간판이 되게. <웃음> 민초는 안 좋아해요. 자, 어쨌든 뭔 소리 야쉬운 거예요, 정말. 민초라니요. 일단은 아까 좀 술도 엎지르고 했으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착하게. 어, 좋아하네요. 아, 쉬운 남자야, 행크 <웃음> 아, 너무 쉽네. 너무 쉽네. <웃음> 정말. 따라가기. 어, 나가서. 쫄랑쫄랑. 함께 갈게요. 오, 오, 살이 자꾸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심각한 거, 심각한 거. 아니. 아니야, 코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얼굴이 랑, 안 어울려. 왜? 그럼! 코 i d s 코 r e n 몰라? 코 e r m i t t e d beyond t h 무슨 일일까요? 안 들어갔네. 어 네. 또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코너는 직업 자체가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청소는 안 해요. 청소하는 일은 하지 않아. 심부름도 안 하고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조사를 할곳이 있을까요? 어.. 브리핑 듣기, 가만히 듣고 있을게요. 저희도 포행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저희 집안에 있는 편. 집안에 늘 있는 변데. 오호. 그렇군요. 아 뭐죠? 뭐죽도 죽을 줄알았는 칼. 좀 이따 다 조사를 해야겠죠, 어차피. 그쵸? 응. 음. the l a n d l 아뒤로뒤로 뒤로 나가구나 n e i 조사를 해야겠네요. 브리핑은 다 끝났고. 와, 증거가 10개나 있어요. 세상에. 왜다 코너한테만 맡기는 걸까요? 같이 일해 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와, 증거 엄청 많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죠? 어 여기요, 조사하기. 뭐죠? 초코? 레드 아이스? 아세톤 리튬, 모르겠어요. 아, 마야. 오호 마야. 오, 어, 마야. 오, 어, 그렇구나. 오, 어,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이과 분들은잘 아시겠죠? 일단 모르겠어요표본 분석하기 분석했습니다. 지문 없어. 아, 안드로이드는 지문이 없군요. 하. 가 o 나름 삭제가 됐나 봐요. 오, 미식가. 약간 나라랑 통하네. 코너랑 나라랑 잘 통하네. Got it! 쪼. 거기야. <웃음> 어, 대게. 네. 어, 때요말라붙튼 네. 피, 카를로스 오티즈. 카를로스 오티즈라는 사람이 일단 은 희생이 된거 같죠? 응. 영어 끝나자마자 나라님 채널을 후다닥. 네. 하지만 여기도 영어가 난무하고 있어요. <웃음> 말라붙튼 피, 카를로스 오티즈. 카를로스 19일 이상 경과? 지금 찍된 거고요. 일단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로 들어왔죠. 경희님 옆에 일단 옆에 좀 붙어 있어볼까요? 경희님 저 어떻게 생각해요? 경희님이 저안 보네요. <웃음> 경희님이 날안 봐. 어디있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어? 아 집이 근데 굉장히 많이... 별로 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이.. 약간 저 안쪽도 집이겠죠?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볼게요 어, 들어가 봐야겠다 여긴가? 오버. 아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 아 퇴근하고 싶어서 <웃음> 안돼 그만 아직은 퇴근 시간이 아니야 아 여기.. 아 저기.. 아 저기! 피해자! 어떡해.. 조사.. 저는 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 카를로스 오티즈! 아까! 하이닥! 그.. 그.. 피.. 그.. 그거. 171cm, 체중 130kg 네그렇고요 바로바로 나오나봐요 보기만해도 아.. 아까 그.. 이거 마약이라 그랬어 그쵸? 아세톤리, 아세톤리튬 하.. 자상이 뭐예요? 자상이 뭐지? 찔린 거 찔린 거아 그렇군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굉장히 똑똑한 피디님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르쳐주고 <웃음> 계세요 그 나라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굉장히 똑똑한 피디님이 오셨어요 칼리즈 아, 오티즈 절도 가중 포켓 아이 범죄자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자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되었네요 음, 복수일까요 약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제구라아 이거 또나서 어려운 거아 아, 이거 해서? 아뭐 어쩌라고 아 이렇게 일어나가이뭐어 여기서 넘어졌음 또? 아 피해자는 칼에 찔렸음 그리고 가가가가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카메라 마우스 이중 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들은 부엌에서 왔음 끝! 퍼펙트 퍼펙트 나가기 아 그렇다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음, 음. 하하. 범위를 꽤나 쌓인 게 있었던 것 같군 그쵸? 음 보복성의 어떤 일인 것 같아요, 나라가 봤을 때도. 고는이다 I am alive. I am a 기 i I am a l l i am alive. 라고 적힌 것같은데 I am a l i v I am alive. 일반 편지용 글꼴. e I am alive. I am alive. 폰트 m a l 느낌, 기본 폰트의 어떤 느낌. 그냥 가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증거 여기는.. 아, 저기 또 뭐가 있냐. 자료 같은 것들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가서 여긴. 여기 a t t 이아니 put in the w 아 y 아, I 아, 아, 아, 아. 이거지, 이거. a 응! 응. 누구야? 여기, 여기, 여기, 블 위에 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 어,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어?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덴 클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요기기여 아닌거같은 아니네요. 오오, 큐! 말라붙은 피. 여기 그쵸, 아까 여기서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부엌에서부터 왔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뭔가 부엌에서부터 올만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겠죠, 분명히? 공기화래에서 보면 짐, 칼로스, 오티스. 의자를 잡고 몸싸움을 해서 칼을 찌르기 전에 싸운 것 같아요. 응. 어. 칼에 찔리기 전에 여기서 일단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 조사하기. 어, 몽둥이. 어라라. 보겠습니다. 음. 함몰. 강력한 충돌. 더러움? 더러움이에요? 파리용 더러움? 뭐지? 어쨌든 이런게 있고요 일단 이거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것같고요 어? 여기 지문이 있는거 같죠? 칼일로스오티스 재구상 해볼게요. 이게 뭔가 오티스가제 생각엔 뭔가 때리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라라? 어. 여기서? 어라? 아니잖아. 아니야. 여기서? 불량품 아게 불량품 그그 그 안드로이드 그리고 칼을 짚고아 그쵸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불량품이 공격당한 정신적 충격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어허 오케이 그러니까 카를로스 오테스라는 사람이 이 방망이를 가지고 그 안드로이드를 때려서 안드로이드가 충격을 받아서 뽁뽁뽁뽁 한거 같거든요, 지금? 약간 나라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큐! 한번더 볼게요. 그럼 아이엠, 아이엠얼라이는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큐! 뭐야? 뭐라야? 아까 방금 있었는데? 뭐지? 지나갔나? 아, 여기다.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밖에 뭐가 있나 봐요. 뭐가 있고 가십 위클리. 오소사 네. 오. 다 맞나? 어. 아 네. 어어우 우. 다 봤나? 아다 봤나? 어떻게 그만 보지? 아, 그만 보기. 네. 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오 아우, 오. 채팅창 오이 응, 네. 응, 네. 네. 어쨌든 그랬고요. 어쨌든 어 아, 코너, 코너. 그러면 안 돼. 네. 증거 하나 남았죠. 어디지? 여기 밖에 있나? 어딨을까? 아, 저기 하나. 어딨지? 아, 저기다. 뭐야.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딨지? 아니야. 어, 따따따따따.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친구가. 중고가... 이거, 이거,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바꿔 본거 아닌가? 아니, 아니. 테크 어딕티드 안드로이드가 감시를 이거 아까 본거 아니에요? 이쪽 어쩌고 저쩌고 다본거 같은데요? 응. 된 쪽? 남았나? 증거 검토? 돌아봐야 하나? 읽었고 받고 음... 더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시점을 좀 돌려서 가 볼게요. 여기를 나가서 아니 아니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아니, 이리로 이로 가자. 그래요. 아저씨 비켜 주세요. 아저씨가 비켜 주시면 이리로 갈수 있냐? 이리로 갈수 있나?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었구나. 아까 맞아. 아까 여기 아까 여기 아까 비밀의 방 같은 곳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 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어 강박적인 글귀 마우스로 틀려 보이? 뭐라고 써 있는 지 캬캬캬캬 이렇게 써 있는 건가? 뭐..뭐지? 어, 밑에! 뭐라? 인형 같죠? 종교적 곡물? 그러니까 약간 그럼 주술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호. 아이것까지군요 증거 검토는 끝났고요. 하하.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핑크를 찾아서 가볼게요. 우리 털이 부숭부숭한 핑크님을 찾아가볼게요. 어디갔지? 아이 와. 행크님 대화하기. 오케이. 예. 예. 사건이 시작한 부엌에서. 그렇죠. 어 uh 예. -huh. Yeah. Uh -huh. 그렇죠. What exactly happened? Uh -huh. 여기서. 그렇죠! 그렇지! 방망이로! 방망이! 방망이! 그렇죠! 음흠. Go on!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고하니? 안드로이드가... 이 안드로이드가 찔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몽둥이로 맞으니까! 뜯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아까 그, 아까 그 강박적인 글귀! 강박적 글귀!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거실! 찍자 이제. 그렇지, 거실, 아까 거실에 이렇게 돼있었으니까! 어? 거실에 이렇게 이게 돼있었으니까! 주춤 주춤 주춤 가서 아이엠온라인 e 밑에 누우 am alive 지 그렇지 아 h e 잘 왔다 우리 m a 아유 우리 with the two. I am alive with the t w 어 I am a l i 가 e <웃음> 아 틀렸다! 아우, 아 왜? 한번 틀렸는데! 이거 하나 하나 틀릴수도 있지 진짜 너무 두분 남수라도 줘야 돼 이런 건 진짜 <웃음> 아아니아몇 아, 아, 아, 아. 퍼센트? 여긴 고정자 정립은 안 됐어요. 어쨌든 아, 아 코너가 살렸네. 3% 다른 사람들은 다했드온 거예요? 다른 사람 다한 거야? 오 어, 이거 다 했다고 고지급분. 아씨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아 나머지 분들은 다 성공한 거예요? 우와 되게 똑똑해. 와 되게 되게 똑똑해. 와오 되게 똑똑해. 와, 되게 똑똑해. 와. 왜 나라만 빼고 다 똑똑해? 너무해 <웃음> 역시 남다른 스토리만 감사합니다 네어 벌써 6시 넘었네요 네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오늘은 전세계도 3% 나라도 놀랬어요 우리 코너, 우리 비범한 코너 네네 <웃음> 고3, 찬스 아, 아 잔수, 찬스로 봤네 고삼차, 고삼차 잔수를 지금 <웃음>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 64% 됐던 게 시위자들이 마커스를 괴롭힘 이게 64%.. 64? 맞죠? 64%였기 때문에 50%를 넘었어요 비범하지 못했군요 평범했네요 앨리스가 열쇠를 좀, 앨리스 파트는 해 마실게요, 앨리스는 어떻게 할수 없어 앨리스는 아픈 손가락 98% 네, 고삼차 두잔 됐네요 두잔 나머지는 그래도 다행히 다 피해갔어요 이게 다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고장창을 안 마시려고 나라가 큰 그림을 좀 그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잔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네 어, 다음 주에 두잔 먹고 <웃음> 다음 주에 두잔 먹고 네 어. 디트로이드 비컵 휴먼은 또하했죠 계속 하고 싶은데 네어떻게네 네, 글쎄요? 네 아, 어쨌든 네 오늘은 정말 정신없이 네 사건 현장을 날라다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오늘 디트로이드 비컵 휴먼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예! 다음 주 고성차 <웃음> 아! 빅꿀 광주 여행 앱이 나왔어요! 더철 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광검진의 QR코드를 살짝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 도슨트 11개를 모두보면 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려한 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불 안에서도 광주의온 것처럼! VR로 광주를 들어보자내손 안에 광주 있다! 11군 모두 VR도슨트 시청 가능! VR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예!